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인데 많은 분들이 소풍을 가신대요 소풍하고 뭐가 떠오르세요? 네 바로 김밥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오덕살 친들미를 오덕살 가지고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오덕쌀은요 쌀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든 쌀이라고 하는데요. 하, 오덕 뭐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오타쿠를 생각하면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 이오덕쌀은요 여러분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상의 기후 조건을 가진 보령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보령은요 간척지의 햇살과 그다음에 바다의 그 해풍을 견디는 강한 표 거기다가 벼농사의 안성맞춤인 머드. 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량까지이 쌀을 생산하기 위해 최적의 기회 조건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요모쌀 가지고 한번 식사를 하셨는데 밥이 너무 맛있대요 맛있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단백질과 아밀로스의 하황성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이 오버되면 밥이 딱딱해지고 아밀로스가 오버되면 은 푸석한 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단백질과 아밀로스가 적절히 섞여있는 거죠 그래서 식어도 부드럽고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덕살은요 여기 등급 보이시나요? 상! 만점미 비율이 무조건 92.4%라고 합니다 등급은 상이지만 실제 수치는 특등급에 가까운 그런 고프림질의 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오덕쌀로 정말 맛있는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소풍 갈때 김밥을 늘 싸갖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직장도 다니시고 많이 바쁘셔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김밥을 가게에서 사가지고 소풍을 갔어요. 진짜 와몇십년 만에 진짜 한삼 사십 년 만에 이렇게 김밥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웃음> 정말 기대돼요. 아막 되게 어, 설레 김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럼 화늘 운전 오늘 한번 이걸로 한번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 멤버부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음, 밥이 고소하다는 말이 요 말인 것 같아요.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단맛도 쫙 배어나오는 게 음. 오늘 핏밥 진짜 맛있겠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덕살을 이용해서 김밥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인생에 처음으로 만든 김밥이에요. 어, 나너 지금 너무 뿌듯해. 저는 어, 멸치볶음이 들어간 김밥이랑요. 그다음 일박 김밥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김밥에 밥이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는 거. 그래서 저는 좀 밥을 많이 넣었거든요. 한번 시식 먼저 해볼게요. 아, 저 개인적으로 이 꼭다리 부분을 좋아해요. 꼭다리 부분. 꼭다리 부분을 좋아해서 요부터 먹어볼게요. 아. 내가 드치데 진짜 맛있다. 음. 이 밥과 여기 안에 들어간 재료들의 조화가 너무 좋아요. 어, 밥도 너무 맛있고. 음. 이렇게. 어, 너무 신난다. 음.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응? 음? 여러분, 밥이 맛있어서 김밥이 맛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잘써먹을까 <웃음> 여러분들도요 요 오덕살을 이용해서 한번 김밥 한번 만들어보세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저는 여기서 안에서 먹어도 맛있는데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 최고 최고 최고 밥맛도 좋고 누가 만드는지모르또 진짜 잘 만들었다 오. 나들이 하면 빠질 수 없는 김밥 요 오덕살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또 먹어야지 김밥